네, 그거는 저희가 보기는 보는데 이게. <웃음> 집안끼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 그리고 단장 말한 뜻은 이렇게 순해알겠어요 아, 여성분께서는 4 k g 남자분들은 8 k g 아무것도 없습니다. 괜찮습니다. <웃음> 자 여기 한 손으로 사격사람입니다. 강한 손, 약한 손. 왼손잡이가 있으신 분은요, 왼손잡이가 강한 손이 될 거고 오른손이 약한 손이 될 거고 보통 오른손잡이시가.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나 Are you ready? ready? Then, bye. you 아시, 아시, 아시, 아시 오버소시 <목소리도> 아! 감사합니다. 이야. 오이 이. 오오아지 김들아 김과 을 가지신 분 중에 끝자가 아. 옥이라 아. 아, 아. 아. 아. 아. 아. 대 찍고 습니다 네, 이 아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아, 지우 씨. 지우. 아, 아. 지우. 지우. 아, 어. 지우, 지우. 어, 지우. 저, 지우 지우. 지우. 지우. 지우. 어. <웃음> 네? 어, 그, 그 버리세요. 뭐? 네. 네, 정 정태관 아 이제 상이 시작한 쪽으세요 <웃음> <웃음> <맞췄다. 웃음> 하나 둘셋 축하드립니다 네, 아, 이거 틀렸 카메라 보시다 하나, 둘, 셋. 야! 뭐라고 하갔 사진용이 어때? 나와야 돼. 나와야 돼. 나야야 포즈 바꾸셔도 됩니다. 어아